준비하시고 꽝 차체가 앞으로 돌렸죠 그리고 차체가 지금 뒤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이차가 굴렀습니다 뒤쪽으로 럽솔림 세야 럽솔림 세야 럽솔림 세야 럽솔림 세야 럽솔림 세야 럽솔림 세야 럽솔림 럽솔림 림 가앗 뭐 이거 총알이 올라가는거 맞아? 잠시만요 디테일이 살짝 아쉬워요 총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지금 퉁치고 있네요 자이번엔 철갑탄 철갑탄 준비하시고 방탄복과 함께 데미지가 들어가요 한 가지 오게티 손가락이 여기를 파고 들었지만 그럼 넘어갑시다 점프하시고 내려오시고 꽝 제대로 들어졌어요 지금 차가 완전히 고장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션 클리어 그렇다면 종합적인 효가를찍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어 안쪽으로 파고들어 야이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저는 지금 매우 진지해요 다이아 다이아죠 다이아 보스발고 악셀에 발대고 왼쪽으로 돌려 와 알팔! 여러분들 드디어 g t b 배에 알팔이 등장했습니다 방금 뭐지? 뭐야 오늘 핀왜이러죠 여러분들이 텔포를 하는데? 아그 와중에 이분 상징 뭐죠? 아니 이 캐릭터 오디베이 봤는데? 제가 여기다가 정착 타를 를 붙여드리겠습니다 선물이다 자 선물입니다 이거 인터넷 레전드리 오터스포 지금 일단 무기를 들어야 돼 가만있어봐 무기 무기를 들고 야아쉽다 됐어요 여기 카센터 아저씨를 죽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망치를 들고서 펜더를 두들겨줍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첨가지를 넣어드릴게요 한스넷 엔진오일 아 이렇게 경찰이 오는거야? 나쁘 사람들 같으고 여기다가 강도를 납치할거예요 네샷! 잡은것을 볼 수가 있죠? 잠시만요 문 닫아 이제 이동수단 아이 안돼! 여러분들 납치를 하려다가 강도가 죽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돼! 그는 좋은 강도였어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 신발가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구두 파는 곳이 있거든요? 들어가세요 공기님! 들어가! 빨리 공기님 들어가세요! 자그러오은 강도도 따라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야 강도가 갑자기 걸어 다니죠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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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렇게 앉아도 돼요 안돼 55% 막지 못했어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몸을 넣어 한 바퀴 돌아서 앉아 그리고 닫아 됐어 바로 탱크의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제 캐릭터가 뭐라는지 보겠습니다 어? 자 들어오시면은 이런 모습 어 뭔가 좀 이상한데? 어 여기 바퀴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이클 표정 미안해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캐릭터들을 괴롭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좁은 공간에 어 지금까지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요 출발합니다 아 이게 지금 뭐하는 거야 엄마 어?